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쳐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잘 되는 학생 그 다음에 무조건 성장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습니다. 그 특징은 바로 편식이 없어요. <웃음> 어, 왜 우리 그냥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이렇게 성장을 할 때도 잘 먹는 애들 있잖아요. 그냥 뭐든지 그냥 주면은 이게 콩이니 뭐니 이렇게 깨작깨작 먹는 애들이 아니라 그냥 뭐든지 잘 먹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그럼 그 아이는 우선은 일단 많이 먹죠. 일단 많이 먹고 먹을 거 생기기만 하면 많이 먹어. 그러니까 영양소가 풍부해. 키도 잘 커. 그런데 편식 많이 하는 애들 이거는 이래서 안 먹고 저건 저래서 안 먹고 이건 맛이 없어서안 먹고 이거는 뭐 어째서 안 먹고 이러는 애들은 계속 안 먹어요. 어, 가르쳐 보면은 어, 뭘 가르쳐 주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 흡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. 제가 뭐 이거를 주면은 그냥 그거를 그대로 받아 먹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이걸 주면 그냥 그대로 받아 먹어. 이유를 다지 않아. 이거는 왜 빨간색이고 이거는 왜 파란색이고 이게 갈색이니까 나는 갈 이색 싫어해요 이런 거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흡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가르칠 맛이 나요 한 10명 가르쳐 보면 한명 있어 한명 <웃음> <웃음> 대부분은 이게 왜 이래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죠 그거를 이해시키는 데도 오래 걸리는 학생이 있고 또 이해시키고 나서도 또 다시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만 설명하는데 에너지가 다 빠져요 그 학생이 그거를 결국에 그래서 습득해가냐 아 거의 그럴 확률이 적죠 그래서 상담 단계부터 사실은 딱 보면은 아이 학생은 완전 습득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사실 그냥 배울 결심을 본인 스스로 하고 와요 그 다음에 뭘 가르치든지 간에 그냥 다 흡수해버려 그리고 가 그러면은 내가 받아들인 그 모든 거를 전부 다 소화시켜서 내 걸로 만드는 창작의 단계로 넘어가거든요. 그런데 이게 왜 이래야 되는지 머리로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머리로 제가 하나하나 다 이해시켜드려도 다시 몸이 못 받아들이면 다시 머리부터 이해시켜야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. 이 과정을 계속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하나하나 익혀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려요. 어, 그래서 좀 가르치는 재미도 있는 학생은 그냥 가르쳐주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흡수해서 내 걸로 만들어 오는 학생 이런 경우에는 와 진짜 빨리 성장한다 진짜 오 될될아니다 <웃음> 이런 생각을 하죠. 어,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냥 몸으로 모든 걸 그냥 익혀버리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몸으로 다 흡수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흡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제가 좀 좋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잘 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스스로 고민이 되게 많았던 사람들 이게 왜 안될까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그 답을 몰랐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해시켜주면 바로 빵늘어버려요 왜냐면 거기가 계속 나 스스로 뭔가를 성장해 오다가 거기서 딱 막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 성장이 없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까지 쭉 왔는데 딱 막힌 부분을 제가 빵 뚫어주면 그 다음에 쭉 앞으로 갑니다. 이런 경우 보면 또 기분이 좋죠. 크게 성장하는 사람들, 아, 이 사람 진짜 잘 크겠다, 잘 성장하겠다, 잘 배워가겠다, 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. 편견이 없어. 뭔가를 받아들일 때 거부감이 없고 우선 받아들여서 다내 걸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. 그런데 따지고 들고, 그 다음에 의심하고, 고민하고, 그러면 결국에는 가르쳐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면서 결국에 받아들이는 것 까지 오래 걸리고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또 다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계속 거의 제자리인 경우가 많죠 물론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원인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원인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특히나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복잡한 과정이 다 섞여서 나오는 게스피치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가요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계속 그거에 답을 찾기 위해서 결국엔 지금 현상을 보고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를 습득만 하면 달라질 수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된 과정의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어,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공간 보세요 내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습득해서 다내 걸로 만들 것인지 이것만 생각하면 누구보다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죠.